자 이번 요리는 콜라 닭날개 볶음 입니다 콜라 닭날개 볶음 중국에서는 클러지스라고 네글자인데 콜라 음. 닭날개 그치는 자, 애들이 참 좋아하는 요리고 그리고 어른들은 맥주안주로 참 괜찮습니다 뭐 맥주안주나 소주도 괜찮고 뭐 술도 아주하는분 안주, 안주가 뭐 고르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갈 식재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파 마늘 생강 양파 그리고 월계수잎 팔각천질부터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닭날개를 칼집을 내줘야 됩니다 맛이 잘 배어들게 간이 잘 배어들게 칼집 내면 간이 더잘 배어듭니다 자, 이렇게 칼집을 다 내어줬습니다. 하나 큼직큼직하게 송송 썰어주면 됩니다. 생강도 다져서 되고, 저처 이렇게 썰어줍니다 자, 이렇게 재료 준비는 다 완성되었습니다. 콜라 닭날개 볶음을 조리해보겠습니다. 기름 코팅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기름 양은 4큰술에서 한 5큰술 정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바로 마늘하고 생강을 넣습니다. 생강 내기 위해서 파를 넣습니다. 마늘과 파가 살짝 노릇노릇있을 때, 당날개를 넣습니다. 자, 핏기가 없어질 때까지 그냥 볶아줍니다. 볶아주고, 바로 풀러가서어갑니다 한입 먹어도 돼요? <웃음> 그리고 양파도 들어갑니다. 골개수 있고, 팔각. 매운 요리를 좋아하면 고춧를 넣어도 되는데, 오늘 애기들 집에 놀러 왔네요. 친구 애기들. 그래서 고춧가 생각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직국을 조금 넣겠습니다 후추 한네번 톡톡톡톡 소금 한 티스푼 정도 간장 두 큰술 정도 컬러만으로 이쁘게 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노두유를 조금 추가하겠습니다 한한 한 티스푼 정도 맛술! 맛술 들어가야 된다 담내를 없애주기 위해서 한 두세 큰술 정도 넣으면 된다자 이제 끝입니다. 토키를 기다리면 됩니다. 누가 발명하는지잘 모르겠는데 이 콜라 들어가니까 색도 있지? 단맛도 있지? <웃음> 되게 간편하더라고요. 맛있는 냄새나? 네. 그럼 이따 꼭 먹고 가. 네. 그럼 나는 먹었을 때그치기도많려라 네. <웃음> 거의, 콜라가 매일 썰었으니까 이게 섭취도자 이렇게 콜라 당날개 볶음은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그럼 하나 맛보겠습니다 음아 너무 맛있습니다 잘된것 같아요 응. 자 밥에 먹어도 좋고 술안주도 좋고 너무 맛있습니다 집에서 너무 추우니까 그냥 해 드셔보십시오 아 먹어봐 굉장히 맛있는 거야 <웃음>